월의 확진 후 우리는 각방을 쓰고 있었다 새벽 3시에 겸이가 깨어서 수유를 하고 있었는데 규 서방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시작된 거구나 뭐가 그렇게 코로나에 좋다고 한다 그럼 또못잔지 하루 아주 이 코로나 악몽들을 박살을 낼 거다 모빌과 장난감은 최대 30분을 예상한다 안성된 소고기 듬뿍 묵고기침은 놀랍게도 묵고기 없다 아 맞습니다 불쌍한 서방 밥을 가지고 들어가면 소독을 꼭 해준다. 나의 아침, 열심히 먹어야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다. 오늘도 운성나 <웃음> 우리 나귀왜 엎드려 있어? 나경이, 나귀이나 나경이, 나 밖에는 꽃이 가득하다. 가벼운 산책 후에 그녀는 잠에 들었다. <놀람> 다운이 점심 시간이다. 고기를 잘 먹어야 납니다. 학 소방은 좋겠구만. 배달 완료. 이것은 나의 밥이다. 아침마다 국물 없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. <놀람> 아이고 천사이 천사. 근데 30분도 안 잠. 그래도 이뻐. 오늘 저녁은 힘들어서 김밥에 컵라면 맛있게 먹으라옹 빅뱅노래와 함께 오늘도 마무리 잘자 우리 따겸 도대체 뭘뭐 먹고 그렇게 귀여운 겁니까? 뭘 먹었어? 이렇게 귀여운 겁니까? <웃음> 고기도 굽고 반찬도 만들었다 오늘의 아침 밥을 멍하니 먹고 나면 소독 너무 큰게 왔다고 걱정했었는데 대용량이니 마음껏 뿌려도 돼서 좋다. 500ml 하루에 다 쓰는 소독 생활이다. 오늘도 안전한 음성이다. 밥 먹고 끝물인 벚꽃 산책을 나왔다. 이유식 2주차 여전히 난항 중이다 뒤돌아서니 점심시간 오늘의 점심 많이 먹고 힘내 오늘의 점심 오랜만에 면은 너무 행복했다 오늘도 이유식 완료 <웃음> 우리 언제 만났으 얘가 <웃음> <아이가> 놀랐어 너가 우리 언제 볼 생아 <웃음> 밥은 왜세번 먹을까? 매주 돌아오는 브레짜 이모님 세척 시간도 이모랑 영통하고 패탐하고 오늘 하루도 끝이 난다 겸이는 내가 옆에 있으면 일어나도 울지 않는다는 주소 한국인은 밥심이다 왜샐러드가 맛있지? 또 안전하게 스타트 일어날 생각이 전혀 없음을이다 나를 끼우다니 용기가 가상하군 엠엠 멘탈 터지니까 치킨 먹자 방침은 금물이다 나도 미열 겸이도 미열 나는 피곤해서였고 겸이는 이하리였다 밥도 안 먹고 11시 반에 일어나 나가시야 너의 승리다 살려줘 여기까지 코로나 자가 격리 1단계가 끝이 났고요. 아주 긴긴 긴 시간 같았는데 어찌저찌 같네요. 사실 마스크 벗고 셋다 걸릴까 하는 생각도 초반엔 많이 들었는데요. 말도 못하는데 전체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체크가 안될것 같아서 기각했습니다. 6개월도 안 되어서 쓸수 있는 약은 챔프 빨간색 뿐이고 하루 아프고 말지 아니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 제 아이를 두고 도박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. 다시 또 저희는 조심조심하면서 살아볼 예정이에요. 다음 에피소드는 다시 아가아가 할 때로 돌아올게요.